1월 25일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는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어서 같은 1월 25일에 일본 오가사와라제도의 니시노시마가 분할를 하였습니다. 1월 25일에 일본 오가사와라제도의 니시노시마에서 약 3개월 만에 분화가 확인이 되어 일본 해상보안청이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해산보안청에 따르면 1월 25일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 중앙에 있는 분화구에서 소규모 분화가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검고 회색빛이 도는 연기가 고도 약 900m에 이르고 섬 주위에서는 이 갈색 변색수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해상보안청 항공기에 동승을 한 화산 전문가는 이 니시노시마의 화산활동은 다시 활발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니시노시마는 2013년 분화를 한 이후에 분화가 확인이 된 것은 작년 2022년 10월 이후에 약 3개월 만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1월 20일부터 1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1월 오늘 1월 27일 오후 2시 30분까지의 일본 내에서 발생한 지진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음, 확연히 이 지진의 분포도가 일본 동북 지역 도호쿠 지역에서 지진이 다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본 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일본 도호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3개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먼저 1월 20일에 프랑스령 과들루프 푸앵트 누아르 서남 서쪽 40km 해역에서 규모 6.2 진원의 깊이는 166.4km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을 카리브해는 일명 브레고리로 통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는 지난 2010년 규모 7.0의 강진으로 30만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월 21일에는 역시 남미 이 아르헨티나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고 4일 뒤인 1월 25일에도 이 아르헨티나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는 규모 5.1, 6.8, 6.4의 세 번의 연속 강진이 발생 중입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월 26일 뉴질랜드 케메데 제도에서 규모 6.0 진원의 깊이는 135.7km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면서 일본 후쿠시마 도쿠 지역에 다시 한번 최근 2년간 2021년 그리고 2022년 2월과 3월에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3년 연속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2월 아니면 3월에 강력한 규모 그뭐 7클래스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일본 도호쿠 지역에 보여주고 있습니다.